지금 허령지각이라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인간의 이 참나 이 참나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참나 각성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그 참나 자리랑 하나가 되죠. 그게 뭐냐면 이게 경이에요. 경. 경이 뭐냐면 경이라는 게 원래 유교에서는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념 집중이죠. 몰입이죠. 몰입. 몰입을 경이라고 그래요. 몰입. 몰입 잘하는 거. 어디에다 몰입하냐? 참나한테 몰입한 거. 허령지각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은 양심의 허령지각이 구현되는게 경이에요. 아시겠죠? 몰입을 통해 내 양심에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허령지각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게 경이죠. 그러니까 경 하나의 힘이 여러분은 참나를 만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 참나를 만나잖아요. 불교 선정에 해당되는데. 선정을 잘 닦으시면 참나가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린 참나가 드러나버려요. 공부 처음 딱 하면 경, 경으로 경 공부를 시작하고 참나가 드러나 있으면 양심의 현존이 드러나면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이 기독교에서는 믿음 상태입니다. 믿음 상태. 기도를 통해 기도가 이제 경의 방법론이라면 믿음이 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믿음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이, 이 유교에서는 경이라고 하고 경의 극치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건데 경의 극치를 성이라고 합니다. 정성스러워졌다. 이거는 애고가 작동을 안 한다. 경은 애고가 아직 작동을 하면서 몰입해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구, 굳이 구분하자면 근데 사실 여기 경에서는 이 성의 의미로 경, 이 성경 의미를 지금 다 포괄해서 쓴 거예요. 이게 불교 어, 기독교에서는요. 묵상에 해당되고 관상에 해당됩니다. 묵상은 마음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관상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은 이 성까지 포함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경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일단 만나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만나라 하는 게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 참나의 속성 중에 이 이에고가 에고,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 언제 드러나냐, 이 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에고를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경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참나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참나가 지금 몇 프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거 조절하는 게 경이죠. 여러분, 경 공부를 통해, 즉, 몰입 공부를 통해 참나를 더 구현해내고, 어떻게 보면 참나에 더 집중하고, 이 작업이 경이죠.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은 불교에서는 선정이듯이 유교는 경입니다. 정신을 모아서 참나랑 접속하는. 참나랑 접속하면, 자, 참나랑 접속을 하면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납니다. 여기는 지금 이 참나 상태에서 말하면 성이고, 사실은 이게 정성성자 성이랑 같습니다. 근데 에고 측면에서는 경, 참나 측면에서는 참나가 드러난다는 뜻에서는 성.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해버린다는. 그러니까 학당에서 이 경법으로 지도하는 게 몰라죠. 에고를 빨리 초월하라고 몰라 해버리면 몰라 해버리면 참나가 드러나잖아요. 그경 그게, 그게 경 상태고 참나 입장에서 보면 성 상태입니다. 참나가 드러나고 있어. 유교식으로 한번 좀 얘기해봤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정 선정을 통해서 참나 체험하신 거예요.